그리고 인자 값으로 뿌려줄 데이터 값을 입력해 줍니다. 100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. 저장하고 미리 보기 해봅니다. 페이지 리스트의 렌더 타입 속성은 렌더링 되는 레이아웃 구조에 따라 테이블과 리스트 타입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. F12를 눌러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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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퍼티 검색창에 페이지 사이즈라고 검색을 합니다. 노출해 줄 페이지의 개수를 지정해 주는 프로퍼티입니다. 우선은 5라고 입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해 보면 페이지 카운터의 개수가